맞아. 안 기분이 입양한 게 아니었지 구조한 거지. 양주 했어 엄마가 양주. 근데 왜 내가 돌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. 얘 똥쌀 때 맨날 울어. 변비인가 봐. 똥하기 힘들어요. 똥똥 똥싸요. 똥 이러는 거야. 여러분 저 지금 <놀람> 똥쌉니다! <놀람> 여러분 저 똥쌉니다! 저 똥쌀 똥쌉 거예요 여러분! 똥쌌요! 똥쌉니다! 여러분! 안녕히 계세요! 저 똥쌉니다! 양아 똥쌀 때비명 지르더라. 이런 <놀람> 것밖에 안 나왔어. 알잖아. 알잖아. 아이, 무슨 버거. 얘 지금 밥 먹기 싫은가 본데? 야? 야? 옳지 이거 잡아 어? 이거 잡으면 돼 어이야 어이야 어이야 어 그래 그래 그래 응 어, 이거 잡아 응 어, 이거야 응내 어. 마음이 타고 있거든 어머 내말 무시했어 얘 지금 밥먹기 싫은가 본데? 어, 응? 내가 죽게 엄청 왕탈부려. 싫은 게어 엄마가 먹어도 잘안 먹는 걸? 지금 밥먹기 싫은가봐. 지금 몇 시지? 얘몇 시에 먹었지? 한 시에 먹었다며. 네, 무슨 애기야? 아, 엄마가 먹이라며? 몰라. 영이 찐따야. 찐따야, 그니까 살좀 빼지 그랬어. 베로, <웃음> 너왜 가만 갈수록 못생겨지냐? 응? 뭐지? 너덮어 야. <웃음> 야! 덮어주라며. 아니, 미친모쳐버얘지 이치 화 왜 맨날 화내? 얘는 허분날 화내 얘는 그 뭐야 저기 그 그냥 화내 화왔네 똥꼬만져도 화내고 얘는 똥꼬만져도 화내고 얘 우유 조금 식어도 화내고 어밥배안 고플 때밥 먹여도 화내고 성격이 더러워 애기 때부터 엄마가 그렇게 키웠지 하긴 예진이랑 나랑 성격 나쁜 것도 엄마가 이렇게 키워서 그런 거야 미워! 엄마 미워! 온 나라를 준 아버지에게 정말 미워졌다! 이 애완동물 얼마나 커지냐고요? 모르겠어요. 저희 엄마가 키우는 애라서 어, 응할 거야? 응할 건가 보다. 아. 아 냥아 냥아 백설이 백설이 사모해 주는 거 같아 얘는 근데 길냥이라서 모르겠어 진영이도 길냥인데 지금 7kg거든? 꿀냥이라서? 就是 <laughs> 어, 왜 이래? 어, 아가! 아가야! 아가야, 왜 이렇게 화를 내! 왜 뭐가 맘에 안드는데 지금 아가야! 뭐가 맘에 안들어? 이런 소 <웃음> 아니 왜.. 아 왜? 아 왜? 아 뭐가.. <웃음> 아니야! 너가 좋아하는 온도야 이거 너무 따뜻해? 응녕 안녕, 이가 어이 음. 진양구리구리 똥구리! 진양아! 진양아! 진양아! 똥똥보 고양이 진양구리구리 똥구리 구리구리 구리구리 방구구리 진양이! 어? 안녕?